실례 안 되시면 네. 네, 여기까지 왔는데 혹시 스파링 가볼게. 아유 저 해주셨습니까? 스파링을 저도 해주시면 저 네. 너무 감사하죠. 아, 네. <웃음> 사실 네. 말이 챔피언이지. 무에타이 아, 네. 네. 챔피언과 이런 웨스 스파링을 해볼 수 있는 건 저한테도 너무 큰 영광이기 때문에 네, 오늘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근데 혹시 그 그러면 좀 이제 무에타이 챔피언이시니까 네. 저희가 예법택과 스파링을 지금 두 가지로 연습을 하거든요. 네. 하나는 예법택견의 기술들을 가지고 좀그 우엔타이처럼 입식타격에서 할수 있는 형식하고 네. 그리고 또 하나는 스탠딩 상태에서 좀더 택견의 오리지널리티 한 기술들을 네. 쓸수 있는 그 오리지널 예법택견 스타일이라는 그 스파이 링 있거든요 네.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를 네. 한번 좀그 관장님께 보여드리고 네. 네. 관장님께서 좀 보시고 좋은 네. 코멘트를 해 주시면 저한테 너무 좋은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아, 알겠습니다. 가시죠. 네. 갑시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<웃음> 와. <웃음> 네. 아, 많이 시냐 닉터가 아닌가? 네, 터가다 네, 네, 네, 있는 거야 다 있는 거야? 아네네네 좋은 네 아, 네. 네. 아, 맞으겠습니다. 아, 라이라. 네, 네. 아, 아, 네, 네. 네, 오늘 사실 이택견이 얼마나 잘할까? 약간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. 음. 네, 가그 스파링을 하고 나서. 네, 제생각에 제대로 박살났네. 아, 네. 아, 네. <웃음> 네. 뭐그 챔피언과 이런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 네. 그리고 또 영상 외에도 또 이제 좋은 코멘트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어쨌든 이제 저는 태권 하는 사람이니까 계속 좀 태권의 발전을 위해서 좀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